저번 주 토요일 날못 봐서 지정하다고요 아니, 민준님, 세팅의생각스러 매주 토요일 7시에 지나고 있는데 그거를 안 보시다니? 여러분 방금 받은 컨셉이에요. 어?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막판 신습. 갑시다. 안 돼. 안 돼. 이새세수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저한테 도지지 마세요. 안 돼. 이러 진작. 진작입니다진하게 사랑해요. 내일 건으로 저건 또쓸 거야. 빵이야. 어어어어어 나이샷. 아! 나이스! 어, 왔다고! 오포인다 <웃음>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 왔다고! 아, 내가 키가 거야 저한테 바뀌세요, 여러분들! 내 가까운 곳부터! 그래서 침착하게 가는 것이다! 아~ <웃음>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할게! 미션 클리어! 탐! 탐탐! 다음 타임은 나야! 스타트 아뭐 대충해 됐어 아 각도가 안 맞아 이게 뭐 어떻게든지 깨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아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거였더라? 오랜만에 까먹었네 두뇌 불가능 그냥 다른 분들한테 맡길 걸 그랬나? 깨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차스! 패스! 못하겠어! 이러들 해킹을 못하겠다! 아니.. <웃음> 아 <아니>, 감사합니다 세추님 <웃음> 여러분들 근데 자기가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빠르게 인정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일단은 세추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아주 잘하고 계시는구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은 시간 12분 35초 세추님 화이팅! 할수 있어! 남은 시간 10분! 세팅 잘생겼다! 아이고 누구네 감사드립니다 손절하겠습니다! 시아님시아님시아님 가능하십니까? 화이팅! 시아님 화이팅! 채팅도 실패! 세초임도 실패! 시아이님은 과연 깰수 있을지! 시아이님 마저 실패하신다면은 다음에는 공백님 차립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시간이 9분 남았지만 천천히 해도 문제없습니다. 아주 그냥 나쁜 빡빡이들 그만 나오거라 이런 빡빡이들 시아이님 화이팅! 채팅님 레이저 모기는 실내에서 쓰시면 안됩니다. 왜냐면은 반상광 때문에 눈이 아프기 때문이죠? 눈뽕! 어? 7분 안에 안되면은 공백님 투하! 시아님이 채팅을 치고 있어! 과연 성공이나 실패! 손절 고생하셨습니다. 공백님 투하! <목소리>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죠! 144킬 했어요 지금? <웃음> 괜찮아 <목소리> 파이팅 있게!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목소리> 급할수록 돌아가라! 첫 번째는 나야! 해킹! <목소리> 아까 나또 그건데, oh, shit. I'm sorry. 해킹은 공백님, 공백님한테 모든 해킹을 맡기고 전투를 이어가자. 오 공백님 클리어 깼어요. 공백님을 어머 하라 우리의 브레인 타이어만 갔습니다. 미션 클리어 소리 들렸다. 파이팅, 마이 간 마이 빨 마이 간 오, 나니? 클리어. 공백님이 모든 해킹을 끝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마세요. 간다, 2, 1. 툴베르트! 미션 컴플리트 작전 3 심판 해시대료 완료 세팅 브론즈 실제 수익 225만 달러 수비 55% 123만 7천 5백 달러